10편 25편 14절에서 16절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여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.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.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. 아멘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말은 풀가지 시들은 나의 영혼. 주 내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판내 심령이 잠대신 사랑의 언양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. 이 아침에 눈을 떠 주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. 아버지 하나님 환경을 바라보고 나의 처지를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정말 일어난 모든 일들을 바라볼 때에는 아버지 일어나 걸을 수 없음을 정말 낭망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주님 고백하오나 이 아침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또 마음의 기쁨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니 또 일어나 걷습니다.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하루도 정말 나의 능력으로는 할수 없을 때 능력 부어주시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음을 믿고 나아가오니 오늘 이 하루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발걸음 말걸음마다 지켜주시고 입술과 또 생각과 마음을 주님 지켜주셔서 정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이 하루가 될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